안녕하세요 김나은 목사입니다 이제 신약 성경통독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힘차게 성경통독을 함께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유다서, 계시로까지 이렇게 총 5권의 책을 쉽고 재미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 일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일서는 저자의 이름이 본문에 전혀 나오지 않으나 전통적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다고 하는 사도 요한에 의해 쓰여졌다고 봅니다 서신의 권위로 보나 아니면 초대 교부들의 기록으로 보나 저자가 사도 요한이라는 데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서신을 보내 구체적인 장소나 대상이 전혀 나와 있지 않으나 확실한 것은 당시 서서히 영향력이 커지고 있던 이단의 가르침을 직면하고 있던 기독교인들을 향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이들 이단은 적그리소들이라 스 불렸으며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단순화된 이원론으로 성육신에 대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초기 영지주의입니다. 초기 영지주의라고 말하는 이유는 서신이 쓰여질 당시 영지주의가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세기 중반에 가서야 이들은 온전한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이들의 영향력에 저자가 내세운 영적 싸움의 전략적 특징은 대단히 목회적이며 전투적입니다. 그래서 서신의 수신자들을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부르며 너희를 미혹해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분명하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단들의 문제점을 세 가지의 초점으로 열거하면서 세 가지 테스트를 통해 이단인지 아닌지 여부를 결정하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이단들의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들은 이단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영이 더러운 육으로 올수 없다고 주장하며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둘째는 도덕적 영역에서 의로운 행동이 사라진 불순종적인 삶의 모습을 지적하는 점입니다. 자신들은 특별한 지식을 지녔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 가운데 있는 죄성 자체를 부정하는 자들은 이단입니다. 셋째는 사회적 영역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그들에게는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요한일서는 유독 형제 사랑을 강조합니다. 요한일서의 역사적 배경을 다루기란 쉽지 않습니다. 다른 서신에 비해 역사적 상황과 연결할 수 있을 만한 정보가 극히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문 내용을 살펴볼 때 당시 세린투스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그의 가르침인 세린투스주의와 연결해 볼수 있습니다. 이 세린투스는 사도 요한이 마지막 시간을 보낸 곳인 에베소 사람이었고 그의 가르침이 요한일서에서 묘사한 이단의 가르침과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세린투스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예수가 다른 인간과 똑같은 존재로 세상에 태어났으며 차이점이 있다면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고 신중했고 지혜로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예수님 세례시에 그리소가 비둘기의 모습으로 임하였으며 그후 예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선포했고 기적을 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기 직전에 그리소는 예수님을 떠나버렸고 그래서 결국 예수 혼자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소와 예수를 분리하여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그리소는 영이기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 없다는 논리로 예수의 고난에 그리소가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단적 주장을 펼쳤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소가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은 예수님이신 동시에 그리소이신 한 분의 모습으로 세례와 순환의 죽음을 받으셨다고 이해하는 겁니다 초기 영지주의라는 이원론적인 주장을 펼쳤던 이단을 염두에 두고 요한 1서를 읽으면 많은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형제 사랑을 강조하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는 유명한 말씀도 우리에게 울림과 도전을 줄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 2서와 3서를 묶어서 우리 같이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두 서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배경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당시 그리소인인 전도자들은 순회함에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는데 종종 여관에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자인 램지에 의하면 당시 여관은 더럽고 이와 벼룩이 득실거리는 것으로 유명하였으며 여관 주인은 대체로 탐욕스럽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직업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당시의 영화는 오늘날과는 아주 달라서 전도자들이 여행하면서 머물 곳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바울도 사도인종과 로마서에서 빌립보에서는 루디아에게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에게 고린도에서는 가이오에게 가이사라에서는 빌립에게 예루살렘에서는 나손에게 신세를 졌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요한 2서는 이러한 당시의 상황이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순회사역자들을 영접해야 하는 일 자체가 위험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요한 2서와 3서는 이 같은 잠재된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는데 순회사역자 중 어떤 사람을 환영하고 강단에 세워야 하며 어떤 사역자는 허락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 이서가 이단적 손해 사열자를 구별하는 것을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요한 3서는 손해 사열자를 잘 영접하고 환영하는 것의 중요성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요한 이서는 신약에서 분량이 가장 짧은 책으로 파피루스 한 장에 다 쓰여졌을 것, 것입니다. 장로인 나는 이라고 소개하면서 저자가 수신자들이 잘 알고 존경하는 자라는 것을 알수 있으며 연장자로서의 권위와 사도적 권위를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요한 1, 2, 3서의 저자가 모두 사도 요한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순례사회자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진위를 검증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에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 수신자이며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부녀와 자녀들을 향한 표현이기 때문에 수신자는 당시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 2서에서는 진짜와 가짜 사회자를 구별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요한 일서에서처럼 그들의 메시지에서 기독론을 검증해 보는 겁니다. 예수를 육체로 오신 그리스로 도 인정하는지 아닌지의 여부가 중요한 검증 기준이 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들의 동기를 살펴보는 겁니다.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진정한 순회 전도자들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기준과 비교를 볼때 열두 제자들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디다케라는 1세기 말의 문서에는 더 세밀한 사역자 구별 요령이 흥미롭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도들은 하루 필요하다면 이틀까지 머물 수 있으나 만약 3일을 머물면 가짜 선지자이며 다른 곳으로 떠날 때 여행에 필요한 만큼 먹을 것을 받을 수는 있으나 금전을 요구한다면 가짜고 성령의 영감에 따라 말한다고 하면서 다른 이들을 위한 모금 외에 추가 금전을 요구한다면 가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짜 사혈자들은 머물고 도움받을 자격이 있으나 일반 기독교인은 3일 이상을 거저 대접받을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만약 장시간 머물려고 한다면 스스로 벌어서 먹으라고 말해야 하며 만약 이를 거절한다면 그리스도를 팔아먹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 산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산서는 가이오라는 소신자에게 쓰여진 개인서신이며 요한 이서와 동일하게 장로인 나는이라고 보낸 일을 밝힙니다. 요한 이서와 요한 삼서를 비교해보면 메시지의 초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삼서는 이서와 유사하게 손님을 대접하는 것과 관련하여 진리와 사랑이라는 이슈를 다룹니다. 하지만 이서는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사회자를 집에 들이지 말라고 경고하는 반면 삼서는 손님 접대하기를 거부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접대마저 방해하는 일과 그 일에 앞장서고 있는 으뜸이 되길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에게 경고를 주는 내용입니다 이런 면에서 요한 2서와 3서는 손님 접대라는 주제를 상호 보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3서에서는 가이오의 가정교회는 손님을 대접하는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었으나 이 디오드레베라는 분리주의자에 의해 도전과 반대를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단을 경계한다는 구실을 내세워 자신의 권위와 성을 쌓고 있었으며 선한 지도자들을 맞이하여 접대하는 것을 금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단이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이단이었다면 요한이 그를 이단으로 명시했을 테지만 그러한 증거는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교만과 망령되어 폄론하는 것과 그의 행동이 악하다고 지적하고 있을 뿐입니다.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는 저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야고보의 형제의 유다라고 밝힙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은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쓴 것으로 봅니다. 수신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으나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본문에 보면 애국, 소돔과 고모라 천사장 미가엘, 모세, 가인, 발람, 아담의 칠대손 에녹 등과 같이 이 유다서의 구약의 내용이 풍부하게 등장한다는 점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분량은 얼마 되지 않는데 구약에 내, 내재되어 있는 그런 지명과 명칭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유다서는 문체가 역동적이며 암초, 목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캄캄한 흑암, 열매 없는 가을나무, 바다의 거친 물결, 유리하는 별들 등 은유적이고 문학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계식 나열한 문장 표현 방식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종 형제 유다, 극률 평강 사랑, 경건하지 아니하여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또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이런 식의 세계식 묶어 표현하는 방식이 많이 나옵니다 또한 유다서는 비정경적인 유대문학인 에녹일서와 모세의 승천이라는 현존하지는 않지만 초대교부를 통해 알려진 책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편지를 쓰는 목적에 대해서는 3절에 우리가 누리는 구원에 관하여 벌써부터 편지하라는 차에 성도들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권해야 할 필요가 더 느껴져서 기록했다라고 밝힙니다. 짧은 서신이지만 저자는 이단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이단을 향해 경고와 강한 정죄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유다서를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배경과 유사하게 이단의 가르침을 유다서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다서 또한 초기 영지주의적 요소를 지닌 이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한마디로 심플란톤주의를 기본 철학으로 하여서 그 위에 잡다한 사상들을 마구 뒤섞어 놓은 이단들이었습니다. 따라서 형태나 양식에 있어 아주 다양한 부류가 등장합니다. 요한일소만은 달리 유다서에 나타나는 영지주의적 이단은 그런 여러 부류 중 특별히 육체와 관련한 도덕무용론에 가까운 방탕영지주의적 요소를 강조했던 자들로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육체라 낙한 것이며 어떻게 사용하든 구원과 관계가 없기에 방탕하고 부덕덕하게 사는 건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유다서를 읽어야 이해가 잘 됩니다. 유다서는 25개의 구절 중 최소 15개의 구절이 베드로 후서 2장 내용과 겹칩니다. 둘다 유사하거나 동일한 용어를 사용해서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논박하는 것을 볼때 같은 이단을 대상에 두고 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이 시작인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초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마지막 책인 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춤에 신약이 끝납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배열이라고 생각됩니다. 계시록은 단순히 신약의 마지막 책일 뿐만 아니라 신구약 예언성취와 묵시록적 열쇠를 푸는 신구약 전체의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계시록은 서문에서 이 글이 예수 그리스의 계시라고 칭하고 있고 형식 면에서는 서신의 양식으로 펼쳐집니다. 발신자는 사도 요한이고 수신자는 소아시아 일곱교회라고 밝히고 있으며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해 예수 그리스의 은혜로 마무리됩니다. 쓰여진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나 로마의 열한 번째 황제였던 도미티안때 밤모섬에 사도 요한이 유배되어 있었다고 한 초대 교부의 기록을 통해서 주 95년에서 96년으로 추측합니다. 밤모섬은 에게해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 인구 약 3,000명인 조그마한 섬으로서 성요한 수도원과 요한이 게시록을 썼다는 동굴과 요한이 사용했다는 세례터도 있어 기독교인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책 전체가 현재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우리 인간에 사는 땅의 대부분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면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다가올 심판에 대해 경고를 주고 믿는 자들에게는 더 거룩한 삶을 살도록 격려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은 백성들과 영혼이 함께하기 위함이라는 그런 총체적인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상징적 묵시록적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숫자들도 상징적으로 풀이됩니다. 이것을 신학교에, 신학교에서는 수신학이라고 부르는데 4는 동서남북 그래서 땅의 수를 의미하고 7과 10은 완전한 수 그리고 숫자 12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부분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맞춰보면 은 매칭이 됩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상징적 표현들이 많고 또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특히 구약을 바탕으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구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게시록을 읽고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분법적인 묵시록적 관점이 가득한 것도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와 용과 짐승에 속한 자이두 종류만 존재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 하늘에 거하는 자, 대조를 이룹니다. 음녀 바벨론이냐, 어린 양의 신부 세 예루살렘이냐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논리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시록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당해야 했던 고난과 승교라는 역사적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악을 이기신 것을 강조하며 모든 믿는 사람들이 고난과 승교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짐승을 따르는 자들의 비참한 최후와 어린 양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대비시켜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중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목적지는 가장 끝부분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일곱 교회를 향해 이기는 자들이 되어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하늘과 땅의 구분이 없는 곳입니다. 용과 그의 무리들 그리고 그들을 쫓던 모든 이들을 온전히 다 멸망으로 들어가게 한 후에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곳으로 변화됩니다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의미에서 성전으로 묘사되며 회복된 에덴으로도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보며 영원히 거할수 있는 그곳을 향한 초대가 바로 게시록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미래를 말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러한 미래를 염두에 두고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매우 현재 중심적인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의 종말론 전반에 걸쳐나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게시록은 종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그분의 참 제자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약 성경 27권의 각 책의 개론을 마치겠습니다. 한주 동안 성경을 재미있고 은혜롭게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